코스피가 장중 한때 3,200선을 넘어섰서니다전서한국 집값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7,100만 원대까지 넘어서며 일단 집은 어, 우상 한국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격 오를 때는 그냥 한니다 금리가 올라가국 말이죠. 국에서한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 a t i o 50 billion dollars 한마디로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고요전 세계가 이처럼 모든 나라 각경제 주체 부채가 중간는 역사상 처음인 입니다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면 소위 perfect perfect storm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2년.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특히 집 없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박탈감에 시달렸고, 이런 신세를 벗어나려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 빚이 늘었습니다. 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862조 천억 원, 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2%인데요. 이거는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증가 속도도 워낙 가팔라서 세계 주요국 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좁은 집을 좀 사서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우리가 좀 집을 넓은 집을 빌려서 좀 사는 게 좋겠어. 나는 음, 집을 사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돈이 조금 많이 돼. 근데 마포는 저기야 투기 지역이야. 그 만약에 우리가 여기 팔고 거기 살 수도 없어. 어? 정호 씨네 가족은 요즘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딸아이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계획 중인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집을 팔고 갈지 아니면 집을 세놓고 서울에 전세집을 구할지 어느 걸 선택해도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 집 처음에 구입할 때 1억 정도 대출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지금도 계속 상환 중이자 30년 동안 많이 올라서 한 57만 원. 예그 네. 전에는 한 40만 원. 뭐그 정도, 당시에는 변동금리가 훨씬 더 쌌었으니까. 서울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저금리 서민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열채중 하나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부천 구조한다는 거죠? 네. 지금이. 부천 시... 구조하는데, 네. 그거를 전세로 놓고. 어, 5억. 전세 5억에. 네. 5억에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5억에 되면은, 네. 5억 정도 얻으면 제일 딱 좋은데. 좋죠. 5억에 안 맞으면은, <웃음> 네. 뭐, 전세 다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24평형이면은, 우리 여기 현대 아파트가, 네. 8, 8년도 지은, 오래된, 올드 한게 있어요. 네네네. 제일 저렴, 저렴해요. 어... 5억에서 5, 억천이고 네네. 레미안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어, 7억에서 8억 사이에요. 거기도. 8, 8년도 지어가지고. 네네. 너무 오래됐어요. 주차장. 화장실도 하나고. 주차장도 지하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전세가 힘들면, 지금 뭐, 반전세는. 네, 세가... 가능해요. 반전세도 가능해요. 네. 전세 7억짜리를 5억으로 하고 2억을. 네. 월세로 반전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네네. 1억에 예를 들어서 4%면 네. 연, 연, 연 480이잖아요. 자, 7억이면. <웃음> 길이 보일까 기대를 했건만. 지금 총 대출 금액은 거의 그럼 3억을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2억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 대출 1억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매달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야 되는, 그거보다 이제 더싼 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5천에서 1억 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 문제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세차례 인상돼 지금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야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야죠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지면 우리 채권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 미리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죠.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At the Federal Reserve, we are s t r o n g l 연내 여섯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9% 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배경엔 심상치 않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는 나타나 씨. I, mean, I m um... e lemon's 운영하는 할 for 소 앞에는. it used to be like for s o it's exactly at least double the price 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연일 길게 이어집니다. 휘발유값은 지난 1년간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구인난에 따른 임금 상승은 미국의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I'm working with my car, I'm driver. h uh, o w can i take the very good money from my job i don't know uh, for pandemics also g I, I <웃음> and and uh, right 미국은 코로나19 인명 피해가 가장 큰 나라 전 세계 사망자 여명 가운데 한 명은 미국인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상점이 문을 닫고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맞서 미국은 금리를 낮췄습니다. Today we reduced the target range fo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one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close to zero, and said so that we expect to maintain the rate at this level until we'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또한번 제로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에는 한해 GDP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한그 어, 27조 정도의 27조 달러 정도의 돈이 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7조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느냐하면 미국의 그 1년 동안의 GDP가 그러니까 국민 국내 총생산이 20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대략 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등과 2등인 나라의 1년 동안의 GDP를 전부 다 합친 것만큼의 돈을 세계다 에 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이처럼 모든 나라 각 경제 주체 부채가 중간에 역사상 처음인 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뭐전 세계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계가 돈을 많이 빌렸던 것은 소비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렸지만 주로 그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린 거예요. 예, 네, 특히 그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2020년 때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한 2.4%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4%에 근접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그 이상으로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계속 규제하고 있거든요.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하고 대출인데 지금 금리는 오르고 대출 금액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이제 버블이 좀더 심하게 발생했잖아요. 희망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 없이요. 문제는 기준금리가 아직도 1.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금리는 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부채는 일정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상환의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예측한 김경민 교수. 지난해 7월 분석 결과 금리가 1.5% 오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대략 10에서 17%, 금리가 2%로 오르면 13%에서 최대 20%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0.5% 이자율이 0 7가 됐었거든요. 8월인가 그때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은 어, 이자율 올렸는데 주택가격 안 꺾여내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시장 상황에서의 참여자들의 행위를 봐야 되는 게요. 과거의 가격이 올랐으면은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가 왔어도 우선은 과거 지향적 패턴이 좀 나타나요. 그게 제가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좀더 걸려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자기들의 인식인 것이고 시장 자체의 펀데멘탈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하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는 작년 11월에 서울은 다 꺾였어요. 예. 실제로 올 들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이 30대가 3년간 두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 수도와 국회 이전 이슈로 역대급 상승장이 펼쳐졌던 세종시, 2020년 한해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률이 모두 전국 탑을 차지한 이곳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금액이 9억 2,500으로 선매 수하기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잔금은 3월 30일까지고. 집을 넓혀갈 생각이었던 윤정아 씨는 얼마 전 9,250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획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 집값이 현재는 7억 후반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7억 8천을 기준으로 40% 정도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대출을 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세종시는 투기과열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출을 일으킬 시점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대출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게다가 보유 중인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도 실은 이제 6억으로 판단을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거의 5천만 원 이상 가량 떨어진 상태였고 매도 매수하는 집도 떨어지니까 그도 한 5천 이상했고 그러면 1억에 1억을 우리가 어디서 보여? 시음대출도 다 막았는데. 애초 계획보다 1억 원 가량이 더 비는 상황. 더큰 손실을 보기 전에 계약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집값이 떨어지자 집을 사려던 윤 씨도. 윤 씨에게 집을 팔려던 사람도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서른여덟 평짜리가 우리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계약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분들이 작업했는지 며칠을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중도금좀 늦게 주겠다. 며칠 응. 팔리면 주겠다라 했는데 그건 또안 돼요. 중도금을 일단 내놓으래요. <웃음> 왜냐면 중도금 하면 계약 파기가 못 하거든요. 근데그 매도자집 지분도 안 팔리고 있어요. 8월 6천에 내놔도 안 팔려요. 부동산 16곳에 달라들었어도 지금 거래조차 2주 동안 안 되고 있어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 서울에선 이른바 노도강이라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의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노원구 상계동이거든요. 저희 이 아파트가 벽산 아파트예요. 여기 보면 하나 돼 있어, 하나. 지금 1월부터 2월까지잖아요. 지금 1월, 2월, 을 2월 두달 지나갔잖아, 하나. 작년 걸 보면 21년 4분기 추석이 9월 말에 있었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네개가 대출을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내 돈만 갖고 살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대출을 많이 줄여놓고 또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거래가 없어요, 매매가. 호가를 낮춘 금매물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금매물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매수자들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평균 몇천 정도가 떨어졌어요. 우리 조금만 주변에 보면 은 거의 스물 24평대 기준 해도 거의 1억 이상이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거의 예, 몇 번이 없다. 예예예. 예, 예. 그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냐는 어떤 그 불안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지난 2년간 2, 3 0대 매수세가 몰렸던 이곳. 하신 분은 하나의 EX 예를 들어 드릴게요. 7억 2천 주고 샀어요. 생애 최초예요이 사람 70%까지 받아요. 그럼 70만 4억 9천이죠. 여기서 신용대출, 여기서 신용대출 받아요. 돈 8천만 원 갖고 샀어요. 7억 2천짜리. 근데 이때, 이때, 이자율이 2.47%였거든. 이제 4%예요. 이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빚을 내 집을 산 2030들의 상황은 어떨까. 거래량이 집중됐던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국민 주택 규모 이하 1,200여 세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토대로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2년간 총 187세대의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 가운데 20, 30대는 1 0 4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어떨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150세대를 분석해봤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2, 30대 열의 7은 대출을 끼고 집을 샀고 세집 가운데 한 집은 변동금리에 만기 시 일시 상환이 요구되는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150세대 중 56세대는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집값의 70%를 넘었습니다. 그중몇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 집이 취재에 응했습니다. 서른 중반에 결혼 4년 차 부부. 신랑이 저희 가게 상황이랑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지금 살수 있고, 지금 아니면 못 사니까, 지금 당장 사자. 이렇게 됐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모자란 돈은 신용대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 오르다 보니까 저는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음, 각오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라, 그 영끌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35만원, 34만원 정도 나가요. 신랑도 32만원, 3만원 요렇게 나가요. 그러면 주담대로 나가는 이자는 어느 정도 되세요? 네, 원리금이거든요. 원리금으로 141만원 정도 나가요. 원리금을 갚는데 부부가 번 돈의 3분의 1가량이 들어가는 상황. 막 쪼들리고 막아못 살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는 않, 않는데 원금 말고 이자 비용만은 빨리 털어내고 싶어요. 특히 저는 뭐 사채순것 같은 느낌이 음. 서서히 들 정도로. 비지로산내집현 주소는 어딜까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7명 가운데 1명은 앞서 만난 부부처럼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대출액은 1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변동금리에다가 만기 시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고위험 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매가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아예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는 20 상공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관두고 유튜버로 전업한 이소연씨 사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번 해 1월 정도 되었어요. 그때도 껍데기 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런 말들도 꼬박 아쉽다 29 나이에 벌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눈을 뜬건 지난해. 이렇게 불장이라고 하죠. 계속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무주택자를 탈출하는 게 어, 저한테는 큰 안정감을 줄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은 어, 우상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 대출 그안 대, 받았어요. 다 1억 9천이 본인. 네, 제돈쌩돈이고 대신 저는. 시간을 산 거죠. 전세 끼고 매매를 한 거니까 첫 번째 집은 좀 매매가를 좀 높게 해서 사가지고 첫 집이니까 좀 실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집은 그래도 좀네어 나쁘지 않게 산거 같아요 실 투자금은 한 5천만 원 후반 정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형택이인정을 해보러 왔어요 네, 약간 형태가 또 처음이어가지고 못 걸리긴 한데, 아 어떨 것 같아? 경찰도 갈수 있고, 교통도 좋으니까 정말 마보이 뭐 좋은 것같아가 네, 네 맞아. 두 번째 집을 사고 석달도 채 안돼 다시 집을 보러 가는 길. 다주택자인 소연 씨가 찾는 건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집을 여러 채 사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매가가 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자, 20평은 있어요? 20평은 음. 지금 1억 9천에서 2억까지 나와 있고요. 네네네. 갭을 하게 되면 네. 전세는 한 1억 8천까지 있어요. 그렇게 아, 되면 그래요? 24평은 네. 지금 한 2억 4천에 거래가 돼요. 음. 전세는 한 1억 8천에서 9천 음. 그러니까 24평 대비 좀많지요 어... 5천에서 한 6천 정도. 어... 저희는 아직 좀 어려가지고 네. 최대한 소액으로 가능한 걸좀 찾고 있어가지고. 소연 씨에겐 전세가 잘 나가는 집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 음... 네,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몇분 정도 걸려요? 바로 뒤에. 거리 길안 네. 네. 어... 건너도 돼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요즘에 여기 전세 살려면 얼마 정도 그 이거 돼요? 같은 경우는 전세가 1억 9천에 나갔어요. 최근에. 네. 그럼 요즘에 전세는 그냥 내놓는 순간 바로 빠진다 보면 돼요? 요즘은 조금 그전 아, 저번 때까지는 바로 <웃음> 빠졌어요 물건이 없었는데 지금은 네. 좀 물건이 좀 남아 있어요. 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요즘은 한두 달, 2 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아이두 달. 네. 아. 음. 젊은 친구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토박이 중개업자가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 가격이 그때 1억 7천 5백까지 갔었어요. 가격. 그러다가 1억 4천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근데 아, 202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막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어서 다른 지역들은. 막 다시... 그러면 떨어졌었어요. 아... 1억까지. 아 진짜요? 본격적인 하락장을 경험한 적이 없는 2030세대.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걸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제가 그 전세금 빈 공간을 채워줄 돈을 구해야겠죠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리스크가 아예 없지는 않죠 네. 수많은 소연씨들이 다녀간 곳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2,295세대 중 거래된 곳만 558세대. 내집 네 가운데 한 집은 작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왜지? 여기 많이 와요. 많이 왔다 들어가고 왔다 들어가고 아주 겨울에도 많이 그랬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가하더니 그래서 우리들이 맨날 그러잖아. 어, 여기는 눈만 뜨면 이사 간다고 이사 오고 이사 가고 그런다고 그랬어 잠을 못 자요. 그막참집권채 건지하고도 비싸게 받받을라고 이0년약때끄든 집이 야간에 특히나 자고 있으면은 막 소리가 들잖아요 인테리어 헌서. 아, 아, 아, 아. 헌 소리 꽈꽈꽈꽈 허구 한날 건지 허구 한날 온동 허구 한날 건축이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이제 작년부터예요 어. 주로 주로 예.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매매가 육천 칠천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일억 삼천 일억 사천 1년도 안 됐어요. 달수로 따지면 반 년밖에 안 됐어요. 지은 지 20년도 넘은 아파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뭐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부에서 오는 거야. 자꾸 투자자들이 음. 어떻게 딱 거짓말하고 왔냐 면 그때. 아 내가 전세에 살 건데 지금 집안 사정이 좀 그래서 한 우선 좀 줬다가 있다가 2년 후에 이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었다고 찾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투자였더라고요첫 질문이 개투자. 갭 투자 할만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를 찾으세요? 그러면 뭐 3천에서 5천 사이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이때처럼 목포, 뭐 포항 뭐 이런 이런데 그 톡방, 전국 톡방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그그 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 한0명 정도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아네 고양이 그거 하시려고요. 지금 게 일억 이 지금 일억 지금 보통 일억 서 일억 인 그게 지금 제일 싸게 나왔어. 그냥 싸게 팔아버리신다. 너무 많 일억 오 제작진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도. 갭 투자 매물을 찾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갭 물어 시는 거예요? 그다 사는 거 오른다고 작년 초반만 해도 거의 전세가 7이었는데 따블이 따부리, 집값도 따블이고 전세도 따블이 오는 거지. 근데 대출이 다 돼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니까 다 사는 거야. 이 아파트 단지의 지난 2년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을 산네명 가운데 한 명은 2, 30대였습니다. 두채 이상을 산 이들도 일곱 명에 달했고 그중 셋은 네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산후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집 가운데 한 집은 이렇게 매매계약 후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갭투자로 보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집도 16세대. 자기 돈한푼안 들이고 집을 산 겁니다. 일반인이라면 그 집에 대출이 이원도 없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80%, 90% 되면 임대차 계약을 안할 겁니다. 또는 100% 넘어가도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계약이 되더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 정부들어서 어, 전세자금에 80%까지 늘려줬고 금리를 뭐 제로 금리로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고 임대인들은 대출금 없이 집을 살수 있는 구조로 구조가 된 거죠. 문제는 이런 전세 보증금은 가계 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이 임대 보증금은 사적 부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계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 요게 지금 제외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공식적으로는 대략 2천조가 좀 넘는다고 라 얘기하는데 실제 대학 계산해 보면 은 3,200조에서 대략 3,500조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200조면 은 대략 160%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은전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GDP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어, 확인됩니다.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 공동현관문에 전세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세입자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인천세무서에서 안내가 잡혀있고 12월에... 음. 가압류 그 보증보험에서 52억이 가압류가 잡혀 있고요. 우연히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부부.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사정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종료세가 네. 10억 정도 됐는데 4억 정도를 변제하고 6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암보증보험은 접수는 했지만 압류가 잡혀서 거절당했다. 세대분들 네. 여쭤봤더니 전옥상...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중 기가 막힌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집은 한두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세입자는 대부분 신혼부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계속 안된 부분 때문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했어요. 보험 가입이 왜안 되냐? 언제 되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예 연락이 안 됐고 그리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10개월이 지나서 그 시점에 그 등본에 압류가 잡혔었어요. 알고 보니 집주인은 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되냐, 무슨... 똑같아요. 김... 7 2 년생. 보유한 집이 백채가 넘을 거란 말도 들려왔습니다. 김 종부세가 억 정도가 잡고 천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 집이 잡혀 있시더 네. 집주인 김 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 집주인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걸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어유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김... 예, 안 사세요? 안 사요. 아, 저희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아, 저희가 어떻게 제보를 좀 받았어요. MBC에서 왔는데요. 네. 12월에 달 이사 왔어요. 이제 한 3, 4개월 된 거예요. 저희가 신일 초집은 왔으니까. 그 사람 아직도 여기로 돼 있어서 전신을 못 하고, 당신은 저랑 이렇게 뭐 알아보고 다이 집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 김 누구냐고 물어보고, 저희 그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이상했어요. 그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할 수 있었던 동력은 결국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어, 매매가가 분양가가 삼억인데 분양을 3억이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먼저 사악이 놔버립니다 분양 업자가 그냥 4억이다면 사악인 4억이 거고 감정 평가가 그냥 사억 4억 써주면 사억을기준으로 해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억에 80% 하면은 얼마입니까? 4832, 3억 2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없이 다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은 2018년 583억 원에서 지난해 5,034억 원으로 4년 새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집값 상승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에는 전세대출 제도가 있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이란 명분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활용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이 된 건데요. 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세입자들입니다. 아, 그런데 서정문 PD, 지난 2년 동안 우리 집값만 폭등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급증한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나라는 캐나다로 무려 38%나 올랐고요. 집값이 안정돼 있기로 유명한 독일 역시 17%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집값이 21% 올랐는데요. 저희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의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작년 9월 기준 미 전역의 집값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18.7% 상승했습니다. 198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부동산 거품이 컸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보다도 높은 가격입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도시 인근의 교회지역.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피해 교회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The closet. The closet. 부동산 개발 업자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This okay, one o n t l i k like the other one. w h a This one o n t l i k it's higher than mine. t h a t s how it's supposed to look. you think okay. we can finish by June? Yeah. 지금 미국에 집이 없어요. 사겠다는 네, 네. 사람들은 4 5명 있고 집 수플라이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보통 집을 내놓으면은 5만 불, 10만 불더 비싸게 팔리고 같은 집이더라도 어퍼가 4, 다섯 개가 들어와요 항상. 오랜 기간 지속된 초저금리 통화 정책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Uh, has fueled an insatiable demand for housing because it's, it's, it's lowered the cost initially. And so as a result, we've seen, um, we've seen this frenzy of activity over the last year, and, it, and it's turned out that the low rates are really fueling higher housing prices. Housing prices in the U.S. are up nearly 20% over the last year because of low rates.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큰 충격은 없을 거라 말합니다.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용자 프로그램이 어, 팬데믹 전보다 거의 두배가 어려워졌다고 보시는데요 크레딧이 나쁘거나 인컴 베리피케이션 안 되는 분들은 융자에 대한 LTV가 훨씬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집을 살려면 15%에서 20% 정도 다운패하고 70%에서 80%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크레딧이 없거나 아니면 인컴 베리피케이션이 미국에서 안 되는 분들은 50% 이상 다운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가 3, 4%대가 아니라 5, 6%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이리스크인 만큼 돈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자율도 많이 내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요. 오로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이용을 해서 d s DSR과 LTV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집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또는 개투자자 뭐 하는 임대보증금 끼고 거기에 신용대출 끼고 심지어 전세자금대출까지 끼어서 레버지를 80에서 100%까지 일으켜서 집을 구매하는 게 그게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의 상환능력을 편단하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로 3개월간 봉쇄력이 내려졌던 뉴욕시. 맨하튼에서 200석 규모의 한 식당을 관리하는 최진영 씨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3월달서부터 인도어가 폐쇄되면서 저희가 딜리버리로만 시스템을 바꿨고 그 세일이 많이 한 95%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직원이 90명까지 되는 큰 사이즈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잠시 문 닫은 적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매니저도 하고 뭐 셰프님만 포함해서 그냥 두세 명만 있었던 적도 있고요.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PPP라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 덕분. 정부가 보증해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직원 급여나 임대료 등에 썼다는 걸 입증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도쯤 그때 PPP 프로그램이 처음 나오면서 거기서 1억 2천 정도 보조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 2021년도 1월달쯤에 제가 2억 좀 넘게 보조를 한번더 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2021년도쯤에 레스토랑 리바이럴라이제이션 펀드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50억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빚도 많이 갚고 지원도 더쓸수 있었고. 정부로부터 대출을 포함해 지원받은 금액은 약 55억 원.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이 회복됐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나아졌습니다. 강동구에서 대형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민기 씨한달 임대료와 관리비만 1,500만 원 직원들 월급은 밀릴 수 없어 대출로 이어가고 있지만 매달 수천만 원씩 적자입니다. 한 달에 내는 이자만 4,500만 원집 담보 대출 그다음에 은행 대출, 카드론 대출, 그 다음에 제2금융권 대출, 신용카드를 돌리고 또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어? 직원들 급여주고, 메꿀 거, 임시로 또 메꿀 거, 메꿀죠. 대출을 다 받은 데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그러면 또 서비스를 받아야지 되고. 대출금 이자를 못낸 거예요, 지금? 네. 38만, 38만 210원. 이게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민카드입니다원 결제 지연 안내드립니다. 건물 임대에 대해서 건물 에 임대료가 3개월 넘게 밀리자 건물주는 얼마 전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정부에서 받은 돈이라곤 방역 지원금 300만 원이 전부. 비진 빚의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 5천억 원. 코로나 2년을 보내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203조 원의 빚을 더 지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끼고 모아 결혼 19년 만에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 첫 집이다 보니까 저희들만의 집을 장만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꾸미고 싶고 예쁘게끔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내랑 해서 아 예뻐서 아 이거 사가지고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저 와이프가 이 아기는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웃음> 제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부부는 얼마 전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월세집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고요. 우리나라는 직접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취한 거예요. 이미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에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 정책을 사용했고 이것 때문에 금융 위기를 2008년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더 이상 이 부채 주도를 통한 성장, 경제 성장은 경기 부양은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 기조를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가, 이거에 대한 청구서를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새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등 지난해 금융당국의 경고로 높였던 가계대출의 문턱을 다시 낮추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잠재운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안에 6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서 부채 구조 조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빚으로 지은 집이 빚 폭탄으로 몸집을 불려서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시급한 시점입니다.